천사일성 신안중도에 왔습니다 이거 중도 갯벌 생태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전시실입니다 갯벌 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 갯벌에도 꿀갯벌 모래갯벌 해양갯벌 하구역갯벌 아, 갯벌 종류가 많네요 해양생물 그래서 사는 저도 가가남 호남 수석 전시회다요멋진 수석 코사네요. 갯벌 체험 학습실도 있어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겠네요. 수리시티 총의 기념으로 이렇게 또 네, 이제 우전 해수욕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네, 네. 네. 곳은 많은데 있는데 수영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네, 이곳에는 해수하기도 좋지만 이렇게 트레킹하기에도 참 좋은 데입니다. 아, 물좋습니다천 면의 습기를 음악 트레킹 넘어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 트레킹 하기나 아주 좋은 날입니다. 네. 네. <웃음> 음, 엄청 좋아요. 네. 해성 수고잘저 조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국끼 걷기도 참 좋은 길이네요 아아아 철학에 철학을 해야 되나요 그럼 어, <McDamtadalen> 야 망가게 드립니다 망가 천사에서 모신 것을 흠 나게 환영합니다 아아청년에 오신 게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웃음> 좋지요잉. 회색까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오, 여기 좋습니다 여리 트랙 향이 좋지만 응. 한번 뛰기도 상당히 좋은데네요 해석수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해석까지있어서 딸기라고 알아요? 몰라? 이게 산딸기야 아, 아 산딸기도 현아 이거 뭐 네, 상도잘 되어있고요 자, 이것은 대회를 해야 됩니다. 평상사용료가2만원이랍니다 주차장도 잘만들어졌네요 네, 샤워장도 있고, 요 여기는. 네, 어린는 자녀들 데리고 와서 놀기는는 여기는. 여기